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브리니다 퇴근하고 씻고 지금 이제 자기 전에 케어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들게 되었는데요. 아! 오늘 제품에 협찬이 있는 영상입니다. 맥스클리닉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홈케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그 전에 하나 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파운데이션이 정말 안 먹는다고 사진에서도 올릴 정도로 이 티존 부위랑 이 입가, 이 부분이 파운데이션 정말 안 먹었다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그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넥스클리닉 시너지 이펙트 BTX 앰플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단점은 살짝 끈적해요 근데 앰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뭐좀 감안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윤기랑 영양이 정말 바로 흡수돼서 지금도 이거를 바르고 나온 는데 정말 이거 하나 발랐는데 촉촉하게 흡수가 돼서 그 다음날 화장이 정말 잘먹거든요 얘는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한 5일치 정도 사용을 했고요 요 5일치는 하나를 하루에 다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눠 사용이 되는데 저는 좀 아까워서 요 하나의 앰플을 한 2일 정도로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터는 이거를 대장 잘라서 목욕물에다가 앰플을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촉촉하고 그리고 윤기가 나는 피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2주 관리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꼭 2주 관리분이 아니라 굉장히 앰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2회분으로 사용을 하면 28일이죠? 4주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있어요. 이 앰플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텐션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팩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안에 사회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쓰는 기기인데 이걸로 해서 얼굴에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걸 지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정말 리얼 생얼로 이렇게 잠옷만 입고 또 오랜만에 이잠옷을 출연하는 엄마가 잠옷 입고 출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세전류 케어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관리를 할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핸즈프리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는 핸즈프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편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팩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미세전류가 흘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는 마스크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이넨서는 그냥 기존에 다른 마스크팩이랑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 미세전류를 흐를 수 있는 이 이 마스크팩이랑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도 피부과를 다니지만 여드름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관심을 받고 제 블로그에서도 뭐 제일 막 무늬가 제일 많이 담기는 게 아마 이 탄력 케어일 거예요. 이 V 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저도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녀서 이제 알지만 V 라인으로 리프팅할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그만큼 또 가격도 되게 고가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한두 번, 이제 다섯 번갈 거를 한두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되게 효과를 되게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띵 눌러주면 점등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누르거든요 이게 빨간 게잘안 보이네? 점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미세전류가 흘러서 피부에 탄력을 끌어올리는 케어를 할수 있는 거죠, 팩을 하는 동안. 근데 이게 뭐 바로 엄청나게 한번 팩을 하는 동안 효과가 막 나오진 않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되게 얼굴이 탱탱해지는 약간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었어요. 이게 단점, 살짝 여기가 아파요. 아주 살짝, 살짝 불편하게 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팩은 미백 개선도 도움을 주는 팩입니다. 근데 이거 하는 동안 무슨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구가 15분 뒤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15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15분의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빨간색 전등이 꺼졌습니다. 요거를이눈서를 벗겨주고요. 팩도 벗겨줄게요. 남아있는 여분의 팩 잔량은 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 요걸 하고 나면 그 되게 얼굴 탄력도 탄력인데 굉장히 일단은 탄력이 진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탱탱탱 차오르는게 느껴져요 정말 그리고 피부 안색이 되게 밝아진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이그 홈케어 제품 중에서 최단시간에 빠르게 제가 좀 효과를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의 지인분들이 팩을 쓰는데 집에서도 쉽게 홈케어 할 만한 제품이 뭔가 있을까? 이렇게 추천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이 제품을 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